판이라 확실히 주있니이론 제일 살찐하는 영상니다 아 치료를 받던 풍산개 고미와 송광이가 거처로 확정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 측 관계자가 두 마리 모두 인수해 동물원으로 보냈다며 인계 작업까지 마무리됐지만 대외 공개는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풍산개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 양육비 문제 등으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다 지난달 문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하루 만에 파양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료값이 어, 없어서 다시 이를 파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국민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논란의 배경이 된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의 경우 기록물 또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유기견을 돕겠다며 반려견 사파가 담긴 달력을 판매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다혜 씨는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